안녕하세요. 동판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쟁 구소 조성입니다. 4월 2주차 주간 주식 시장 전망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그리고 한국 시장 보면서 설설 바닥은 언제일까? 또 지난주 우리가 한번 언젠가 한번 예, 예, 3월 예, 예. 중순경 네, 네, 네. 경험했습니다만 네. 자, 그 때가 바닥일까? 아니면 또 우리가 고향이 두번 떨어져 죽는 이야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웃음>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어, 또큰 깊은 추락이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오늘 하디쇼에서는 바닥은 어디쯤일까? 라는 네. 주제를 한번 정해 보았고요. 그 내용은 하디쇼에서 함께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4월 2주차 주간주식시장 전망 출발합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미국 연준의 말 한마디에 많이 출렁거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연준 우사록이 음. 공개가 됐고 또 연준 우사록에서 어, 특별한 얘기가 예. 없을 거라는 것이 중론이었고 음. 또 열어봤을 때 특별한 얘기는 없었어요. 예. 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미국 증시도 안 좋았고 우리나라 음. 주식 시장도 안 좋았는데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지난주에 미국이나 우리나라 음. 주식 시장이 어 이제 전 이제 그 마디 지수라고 음. 해서 예. 우리나라는 대략 이제 2,800 포인트를 내게 하고 네. 예. 어, 저기, 미국의 S&P 500 지수는 4,600포인트를 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이몇번 했습니다. 그렇죠. 예. 요 부분을 좀 가뿐하게 좀 음. 뛰어 넘었으면 다행인데, 뭐, 요럴 때, 아, 긴가민가 하는 상황에서 연준이 좀, 음. 좀, 무엇인가 좀 때려줬어야 되는데, 예.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다는 부분에서 음. 좀 약간 음. 어, 지표 자체가 나쁘고, 무사력 예. 자체가 나쁜 것보다도 음. 조금 좀 힘에 붙인 데 따른 것이 음. 아닌가 음. 하는데, 우리나라는 개인이 그래도, 음. 어, 1조, 이제 1.44% 분이 하락을 하는데, 개인이 한 3조 정도 사고, 예. 이제 외국인이 1조 7천억, 음. 기관이 1조 3천억을 팔았어요. 예. 이렇게, 다른 때에 비해서, 다른 그 주간에 비해서는, 어, 매수, 매도량이 좀 많았었습니다. 음, 예. 이런 것이 해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 시장의 주체는 지금 뭐 거의 개인인 듯 합니다. 그죠? 그렇죠. 예, <웃음> 매수 맞습니다. 매수 주체. 네, 네, 네. 또한 우리가 마디지수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뚫고 올라가기로는 시장의 에너지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 아, 이것도 그런 거, 그럴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어, 근데 똑같은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에 하락하고 상승하고 하는 것들은 음. 결론적으로 보면 그냥 팔고 싶어서 파는 것 같고 사고 싶어서 사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자 네. 어, 주간 기업도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나 기업이 네.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이나 또 금리 인상에 맞서고 있는 것 같은데 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결국에 있어서는 이제 지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음. 오랫동안 두세달 정도는. 이제 지수보다는 이제 개별종목이다 예. 숲보다는 나무다 이런 얘기를 음. 해왔었는데 아직도 그거, 그 부분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첫 번째는 과연 이제 추세적인 하락세로 돌아섰느냐 예. 아니면 일시적인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냐 음.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자료를 대입해서 본다면 추세적 하락기보다는 일, 그 일시적인 변동성이 음. 에, 좀 확대된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어, 우리나라로 본다면, 어, 코스피 지수로 본다면, 전저점이, 그러니까 음. 전저점 이 그러니까 전저점 금방이 아니라 전저점으로 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음. 어, 숨 고르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있어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 연준의 어떠한, 어, 행태라든지, 음. 이제 행태라는 건 금리를 올리겠다, 유동성을 축소하겠다, 우리가 생각한 범위 내에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에 이어서 중국이 봉쇄령이 음. 조금 더 생각보다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들도 어~ 변수에 있어서 이미 가격에 에~ 반은 아니더라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한다면 아 어, 이번 주 주시장에서 본다면, 그냥 변동성을 어떻게 활용할까에 음.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여기에 있어서 보면은 미국의, 어, 물가나 소비지표는, 어, 결국 이제, 어, 양호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근데 또 하나는 이번 주부터 계속 이제 전개될, 이제 실적 장세라는 얘기를 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적 장세가 그 이전의 추정치보다는, 어, 조금, 상향 조정됐어. 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한 2.4% 정도 상향 조정을 됐거든요. 그런데 뭐잘 지금 이 순간에 2.4% 상향 조정됐다고 그래서 이런 반응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이러한 실적 얘기도 최근에 한 3주 연속 그 신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온 얘기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어확 와닿지가 않아요. 음. 그 얘기는 조금 실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음. 이거 때문에 뭐 방향을 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예. 단지 이제 개별 종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예. 자 그러면 앞서 예고해 드린 하디슈입니다 바닥은 어디일까? 바닥은 어디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예, 예, 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오를 거다. 더 떨어질 거다. 예, 예, 예. 자, 이것이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렇다면, 예, 근데 조금 더 떨어질 것이다라는 것에 좀 포인트를 둔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어떤 이제, 이유들이 있나요? 이제 일단 한번 이제 전반적으로 음. 보면은 이제 3월 29일 날 미국 예. S&P 500 기준으로 해서 3월 29일 날 4,637이 이제 최고점이었고 예. 예. 이제 최저점은 2월에 4,111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4,100에서 4,600 사이의 박스권이 지금 공방을 이어져 가고 예.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더좀 우리가 또 봐, 보셔야 될 것은, 어, 뭐냐면은, 이제 이동 평균선인데, 100일 이동 평균선이 미국 S&P 500 기준이에요. 100일 예. 이동 평균선이 4,541. 200일 이동평균선이 4,485, 예. 50일 이동평균이 4,411. 자, 저것을 보면 우리가 마디지수로 이야기하는 4,600에 상당히 아랫바닥에서 계속 힘이 없이 그렇죠. 계속 움직이고 있다. 아랫바닥에 있으면서 거의 예. 그 뭉쳐 있는 느낌이죠. 예, 예, 뭉쳐 있는 느낌.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4,400포인트 때가 음. 깨진다면, 만약에 깨진다면. 예.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음. 있다는 걸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시장에 있어서 그러면은 과연 이제 4,400포인트 음. 때를 뚫고 내려갈 것이냐. 예. 2월 저점 4,100인데 예. 또 뚫고 4,400 이하로 뚫고 음. 내려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이것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얘기 유동성이라든지 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중의 자금력이라든지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얘기는 뒤에 음. 다른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1번 바닥은 어디일까 하는데 좀 염려되는 부분에 일단은 4,400선을 조금 음. 어, 하회를 하기 시작한다면 좀 힘들어질 수 있다 예. 요걸 한, 하나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서 좀 드리면서 음. 다음 얘기를 이어가보죠 자 지금 1분기 실적이나 자료 화면에 1분기 실적이나 네. 또 어, 입회에서 추정치 하락 네, 자, 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1분기에 그랬다는 건데 네. 자, 이런 것들은 반대로 뒤집어 야기하면 지금은 좀 실적은 나아지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이게 별로 신선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이게 문제이긴 그렇죠 이제 이게, 문제, 이게 문제인데 음. 그래도 태큰, 태큰. 그래도 <웃음> 결국에 있어서 아까 4,400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4,400을 깨느냐 안 깨느냐의 1차 분기점은 음. 일분기 실적이에요 그래도 예. 이제, 이제 컨센서스 안에 실적이 음. 들어온다면 이것 때문에 올라가지는 음. 못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그 아래로 더 떨어지진 않을 것이라 음. 하는 1차 된다.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음. 이제 그런데 어 이제 1분기 실적은 뭐 전년 대비 미국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증가 예상이 되는데 1분기 EPS 하락, 1 네. 분기 이제 s p s 추정치는 하락을 1 분기 EPS 추정치는 하락을 시켰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어, 생각이 없었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을 네. 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추정치의 예상치를 2분기에는 1.6% 3분기에는 2.4% 4분기에는 3.9% 각각 갈수록 이것은 어 저기 EPS가 1.6% 올라갈 거다는 음. 추정치에 비해서 예. 추정치에 비해서 더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추정치에 음. 비해서 1.6% 상향 조정을 시켰고 예. 3분기에는 2.4% 상향 조정을 시켰고 음. 4분기에는 3.9% 상향 조정을 음. 시켰다. 이 얘기는 적어도 실적과 관련돼서 이것이 4,400 포인트를 아래로 뚫고 내려가게끔 할수 있는 요인은 절대 아닐 것이다. 음, 요금만 보면 또 우리가 경기 침체, 경기 침체에 대한 리가 많은데, 4분기까지 추정치의 그렇죠. 점진적인 상승을 보면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1번 이제,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상황에서 어, 향후의 실적은 주식시장에 음, 호의적이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과 관련돼 가지고 음.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은 미국에 JP 모건이나 모건스탠리나 이런 네. 데에서 이제 각각 이제 지난주에 공방을 벌였어요. 음. 어, 20% 이상 하할 거니까 조심해라. 아니다. 어, 올라갈 것이다. 음. 이런 얘기들을 서로 이제 막 했어요. 네. 잘 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투자은행도 증시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조미료를 치는 거지, 예. 어, 진짜 뼈대에는 이것이 아닐 것 같다는 그러게요. 생각이 좀 들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글로벌 예. 이 투자 은행들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그렇죠. 예. 서로 예. 입장이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예. 것. 예. 정말 한 앞도 내다보기 힘든 시장이다라는 의미가 네. 그렇죠. 예. 없습니다. 예. <웃음>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좀그안 어, 좋게 에, 얘기하는 거, 측에서는 뭐냐면 이제, 이제 지난주에 꺾이다 보니까 4,600 예. 마디 포인트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한번 튕 하고 예. 떨어지니까 거봐라 하면서 음. 2차 대전 이후로 경기침체의 바로미터가 몇 개가 있는데 예. 그몇 개를 볼때 이번에 다 맞아 떨어진다 음. 그몇개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은 인플레이션이 5% 이상 넘었었다. 음. 그럴 때는 주가지수가 꺾였다. 예. 그다음에 유가가 2년 평균 대비 2배 가 음. 이상 상승했을 때 예. 지금은 이제 2년 평균이 51달러래요. 예. 유가가 2년 평균이 51달러인데 최근에 100달러로 넘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년 평균 유가 대비 2배 이상 상승했을 때는 음. 주가가 여지없이 꺾였다. 음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긴축을 할 때는 주가가 여지없이 꺾였다. 다 네. 맞는 얘기이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음. 5% 초과하고 유가 2년 평균적 지금 이런 얘기들을 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얘기가 있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 얘기인데 제 p 모건은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음. 천만의 말씀이다. 음. 어, 미국 경제는 강하다. 예. 어, 무슨 얘기냐. 팬데믹 이후에 11조를 투입을 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11조가 어디에서 했냐면은 중앙은행에서 음. 한 5조를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미국의그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어, 이제 경기 부양을 한 것이 한 6조 정도 된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조 달러를 투입을 했는데, 기껏해야 월간, 5월 달부터 음. 시작을 해도 월간, 얼마? 900억 달러씩 음. 지금, 어, 하는데, 그것도 맥시멈이 900억 달러고, 예. 5월부터는 한 300억 달러, 음. 뭐 6월에는 450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 지금 풀린 돈의 액수로 봐라. 음. 11조 달러다. 예. 그거 뭐, 어느 세월에 그거 다 회수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1년 여지... 동안 계속 회수를 해도 1조가 안 되겠, 1조 그렇죠. 달러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웃음> 네, 그러니까 5월부터 해서 내년 5월까지 해도 1조 달러가 안 예. 되는 거예요. 근데 풀린 돈이 11조 달러다. 음. 자, 11조 달러면 원화 기준으로 하면 1경 3천조가 <웃음> 넘습니다. <웃음> 이제 따지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이렇게 풀렸는데 그래 그 해라. 음.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 예.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또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미국의 기관 음. 투자가들이 포지션을 많이 줄여 놨답니다. 예. 포지션을 이제 많이 줄여 놨는데 어느 정도 줄었냐? 2020년 4월 이게 언제죠?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터졌을 때확꺾였을때 때, 때, 확때 그때 음. 아이고야 그러면서 음. 막 팔아헤쳐가지고 예. 포지션을 줄인 것과 지금 비슷하다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엇인가? 한뉴스 좋은 뉴스 음. 나온다면 음. 확 사겠네 또 그렇죠 예. 쇼커버링이 들어와가지고 음. 다시 확 끌어올릴 수 있는 음. 돈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다. 풀린 예. 돈도 아직도 많, 많다. 음. 그 다음에 기관투자가들이 많이 팔아나가지고 음. 유동성이 풍부해서 잘못하면 쇼크버링이 들어온다. 음. 그러기 때문에. 그 에, 이야기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제 기관투자자들은 사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무엇인가 이런. 좋은 소식만 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음. 에, 주식시장의, 미국 주식시장의 바닥은 음. 1분기이지, 음. 향후에 이보다도 1분기야. 음. 보다 더 아래로 예.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또 얘기를 하는 음. 겁니다 자, 1분기를 되돌아보면 지난 2월달과 또 3월달 그렇죠, 그렇죠.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예. 4,110일이 2월달이고 이제 2월 달이고 평균 지금 음. 어, 이동평균선이 4,400대에 예.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지금 현재 4,600을 돌파했다가 좀 꺾인 예. 상황이고요 예. 이 상황에서 지금 첫 번째 볼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1분기 실적이다 예. 그리고 향후 이실적 추정치다 그, 그런데 JP모건과 모건스탠리가 모건 음. 서로 올라갈 거다 떨어질 거다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보시는 음. 아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다 공통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음, 예. 자 이걸 어, 보고 나서 우리들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예. 한번 이거는 어 투자자분들이 좀 맺기 겠습니다. 음, 예. 자 이제 제 결론은 뭐냐면은 어 누가 누가 음. 감히 내일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음. 누가 감히 에, 내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 주어진 어떤 정황을 어, 올바로 해석할 수만 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 선제적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 없지만 어 이제 이러한 변동성이 좀 커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대처의 문제가 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계, 상황이 전개됐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라는 시나리오 정도는 좀 가지고 있으면은 좀 현명하게 최근에 이러한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지 않을까, 이런 것으로 어, 얘기를 좀 끝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4월 2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에서나 하디쇼로 바닥은 어디일까 많은 분들이 투자자 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가지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생각들은 많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더 이상 물론 떨어질 수는 있으나 2월달, 3월 일분기 때 경험했던 네네. 그 수준까지를 상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렇죠. 예. 자, 이런 생각을 좀 함께 나누고요. 물론 뭐 판단은 투자자분들의 <웃음> 몫이겠지만, 어,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면서 어, 오늘 이야기가 대표적인 세계적인 글로벌 대형 투자 은행들의 상반된 입장, 그렇죠. 그렇죠. 상반된 입장에서도 어느 한쪽이 맞다, 틀렸다가 아니라 공통점을 좀 찾아봤다 그죠 그것이. 그렇죠. 어, 굉장하게 듣는 분들에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어, 투자 포트폴리오 또 어, 시기를 판단하는 데 도움되길 바라면서 너무 위축되지는 말자. 오늘의 한마디. 아, 맞습니다. 예, 뭐. <웃음> 예, 음. 어, 가능하면 싸게 사고 있다 지금. 지금 만약에 매수한다면 뭐 떨어질 수는 있으나 예예. 싸게 사고 있다 이런 믿음은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주간 주식시장 전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